거리가 올리긴 하네 근데 거리두기 필요해요. 지금 가, 갑자기 풀 있어요. 이걸로 어, <웃음> 아, 그 이걸 아, 이렇게 쳐서. 먹 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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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해외에 계신 이제 외국 아비언으로도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이제 정월 내보류의 명절이 있어서지고아 이제 좀 늦었지만 저희 이제 부럼깨기기하는그럼깨기라는게 있어요. 어릴 적에 그럼깨임셨어요 그럼? 그럼? 그럼 저 옛날에 깨봤던거 같아서 뭐그 대보름에 뭐 오곡 그뭐 먹잖아요. 뭐뭐 음뭐이게 뭐 호두깨너 네, 네, 네. 뭐. 그런 거 해봤던 거 같은데 예 정원 아뭐밤 호두 밤 별거 아닌 서울대 보면은 이런 아침에 하루 동안의각종우수움을 예방하고 네. 이를 든든하게 하는 뜻으로 날밤 호두 분행 잣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갖다가 깨물어 버리는 그런 풍습. 저 취했을 때그 약간 이게 약간 대회 같은 느낌으로 다를 즐결했대. 아, 그래요? 이안 좋은 영단들도 와 가지고 고도 사고 많았어요. 약간 동네 대회 이러거나가? 어, 아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이 모든 가, 이 가족들이 와 가지고 다뭐 호두 이로 깨기 뭐 음.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땜 하는 거죠 네. 약간 이렇게 딱 액대로 해서 부스러움 나게 해줬소사 옛날에는 아, 아무래도 말을. 뭔가 이렇게 어. 그런 게 많을 았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부스러 깨기 가 그런 의미인지는 부스럼 깨기 아닌가요 어, 부스럼 깨기의 줄임말 아닌가 쓰게 이제 제무음이된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액땜이네 그래서 보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곳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혹은 올 한해 무사 태평하고 부스럼 안 나게 해주소서라는 주원이나 추원서를 함께 외운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저기 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도 저기 이게 이게 이게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시, 1월 15일이에요. 음력이죠. 그렇죠, 15일. 음력이력 음력 네, 음력 그래서, 그래서 2월 아, 15일인데 오케이. 그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력, 음력이라는 게 예, 있어요. 저는 도잘 몰라요. 사실. <웃음> 원래 이제 그 동양에서 세던 날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음. 보고 계신 해외하미 여러분들도 또 지금 당장 지금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번. 워낙. 예, 깨보도록 합시다. 저 워낙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저전 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이거, 사실,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아, 아, 아. 아, 맞아. 이걸로 했지 사실 이거 했지, 어릴 때도. 저 이거 밟아서 깼었어. 아, 이거, 이거 아니면 이제 바닥에 이거 호두 두고 망치로. 그냥 아버지가 항상 그 조그만한 손망치. 이걸로 응.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있지, 책상에 뭐 생기고. 여 밑에 수건 깔아놓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손, 수건 깔고 했었어. 요 덮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어, 위에 이렇게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리 거. 호두를 얼마나 깨먹어볼까? <웃음> 살면서. 아, 그러니까. 이거. <웃음>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호두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맞는 게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월,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하고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가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호두나무입니다 월넛,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가 엄청 이제 고급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진짜, 진짜 바뀐 되게 의심스럽게 아, 쳐다보네 뭐, 뭐, 월넛 네, 많이 쓰지 월넛, 아메리카 월넛 유명해요 네. 자, 한번 깨물까요 깨겠습니다. 이게, 이게 깨먹는 되는 건가? 오! 아 근데 확실히 그건있잖 이게 깨먹는 거랑 야, 이게 향이 좀다다고 하더라고. 지렛대 원리네 자, 이거 그럼 뭐, 깨물자. 그, 그, 그런 말 했었나? 그런 거알 그럼 그럼 깨물자. 그럼 깨물자. 그럼 어? 쭉? 해보시죠 엄마, 아, 아플 거다 아팠잖아 이제 뭐뭐좀뭐 있나 뭐맹장도 맹장도 떼고 자 코로나 됐지요 코로나,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깨보자 <웃음> 야너 내가 이렇맹장 아플 거라고 엄마 껍질 먹었어 아프더라 이제 저 이제 뭐 행복,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그래. 시작하고 응 너, 회복 다한거 같아 이때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야너약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야약안 주지? 나볼 때? 네 근데 야. 역시 망설럽게 먹으면서도 한 명, 한 명도 안 것도. 줬잖아 왜요? 안 줬어요 안 줬다고? 네, 반, 이거 바르는 거 약은 안주어왜안 어, 줬지? 여, 뭐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왜? 나는, 나는 수술 잘못됐어, 나는 그때? 그러니까 나는, 나는 또 고름 잡아서 고름대로 갔잖아 응, 나는 무서어 아니 갑자기 옆에서 그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맹장 걸려본 사람 아 이쪽 대신 그래?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빨리 가서 지 빨리 가서 빨리 빨 저는 이제 미맹이라고 <웃음> 아직 이제 경험이 없는. 아니야. 수화 할때 그러면 빨대. 힘드니까 지금 빨때 아니 그 자진해서 뗄수 있어요. 저 지금 뗄게요. 뭐, <웃음> 안 뜰래. 그럴까. 그러니까. <웃음> 그걸 떼주겠냐고 <웃음> 안뜰줄안뜰 <말했어>. 줄. <웃음> 안 <그래서>. 안 <웃음> 안 <웃음> 아니 평생 안 그러는 사람도 있긴있문에안 걸린 사람 안 어. <웃음> 아, 염증. 거안 걸려. 낫기면은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몸이, 몸이 좀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때 생긴 아빠. 나도 맞아요. 사실 왜 걸리지 는 모르지만. 그게 근데 사실 음, 뭔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어. 이게 왜 발생. 그게 그게 왜 남아 있는 충수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모른다잖아. <웃음> 그게 원래 쓸모 없대 매요. 퇴화기가 되면. 그러니 꼬리뼈 같은 거죠. 어. 뭐 꼬리뼈. 약과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어. 약아 먹었죠. 어. 예전에 이거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봉지에 어. 좀 싸게 먹었잖아. 2 0 0원이래 미니 미니 약과. 음.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때 네. 요즘 안 지내지만 제사에 날에 지내면은 음. 이거 먹고 싶어 가지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 먹고 싶어서. 음.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 놓지 않았어요? 제크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 아, 니 우리는 과자 안 올려. 아, 요 음. 아니 뭐뭐뭐 뭐, 뭐 했었어요? 정월 대보름 오면은 아니 이제 그설 경험해서 이제 아니.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뭐뭐 음, 음. 뭐, 몰라. 우리 부모님 좀 많이 해어동지 때도 뭐꼭파죽먹 아. 뭐 그냥 항상 어.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 대행비 같은 이런 것들 막 엄청 팥죽송 생각난다 팥죽송 무슨 얘기를 자꾸 팥죽 그 진짜 우리만 알걸 <웃음> 아 90년대생들은 다 안다 팥죽송 참 90년대생 알겠지 어렸을 때 팥죽 안 좋아했었는데 아니 그날 90기 그날때 뭐했어요 여러분 맹장 형 걸리신 건 제가 알고 그거 말고 또뭐 하셨는지 나나 뭐했지 뭘막나 음, 작업하고 음. 했던 것 같은데 작업 나 스테이블라이브 했잖아. 아, 그렇죠, 그 그건 이제 들어봤고 뭔가. 사 네, 그,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 그 시기 때그 휴식 때 그냥 뭐안 했어요. 마신 거 먹고 네. 쉬었던 거 같아요. 이거를 그, 그 쉬셨어요? 쉬고 네. 레슨 받고 레슨? 네 무슨 레슨? 전국이 춤 레슨 받더만. 저 보컬 레슨. 아오 보컬 레슨? 영어 레슨 좀 받아야지 나 진짜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네, 나도 뭔가 받아야 될거 같은데. 나 운전면허 레슨 떠나야다 <웃음> 아니 지금 봤다, 생애 네. 첫 파마라면서요 지금...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또이금받고 싶어서 음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테니스 잘칠것 같아요 테니스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일정이 엄청 올라오는데 어... 지민 이 글을 보셨다면 소리 들어주세요 <웃음> 벌 세우고 싶으신가 봐 <웃음> 자,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때 흥분. 아하. 어? 보이시나요? 안 보시고 더 흥분해. 고맙습니다. 오, 오, 오. 그렇지 마세요. 자. 콘서트 하면은 탈의를 할 거라는 소문이 던데요 아, 탈의? 탈이. <웃음> 탈의는 이제 네. 운동할 때. 자. <웃음> Please stay alive. <online. 웃음> 제발 살아있어 나라고. <웃음> 뭐, 뭐 노래 제목을 코로나 음, 코로나 뭐저 코로나, 뭐, 음. 코로나 그랬을 때뭐 많이 아프셨어요? 조이 씨 아프진 않은데 배가 <웃음> 배가 아팠어 배가 아파서 떼고 <웃음> 아, 아, 아, 근데 맞아 맞다 쟤는 가, 여,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 사실, 사실 얘는 너 불쌍한 아니 같이 같이 걸리냐 아니 근데 그 원래 맹장 걸려도 열 올라 가나 그때 열 다시 또 걸려 올랐었잖아 아 그래요? 어, 그 염증 때문에 그랬어 음. 음 그건 너가 무증상인데 그 그게 아파서 올라온 거 아닐까? 나나 그때 일본에서 야막 실려갔었잖아 열 올라가 지 콘서트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 웃으면서 실려 갔지. 콘서트 갈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와를 쟁취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2년 이렇게. 거의 잠깐만 이기 나... 나... 네, 날짜 안 나셔야 왔 돼. 날짜 나오나? 안날 때. 나세요? 나세요. 나왔어. 3월 3월 9일 금요일. 예약해도 돼? 예. 3 10일 1 0일이신데 아니, 가성성 통생에 담을? 아, 씨. 아, 개 탔네. 맞아, 맛있어. 나. 아. 아, 개 아, 탔어. 그 네. 거야. 때... 2년 반 만에 하는 거잖아요 아, 파이널 네, 퍼스트 네, 네, 이후로 네. 2년 한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음. 아, 저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아, 그,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사,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어. 저희가 할수 네.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는 치마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네. 진짜 한정 못준다고뭐 네. 근데 이제 열기는 이제 또 음. 소리만으로 또 전달되는 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박수랑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는데 몸짓은 가능한가요? 춤도 못춰 어, 아, 정확하게 저 모르겠네요. <웃음> 기립, 이 되나요, 기립? 아니 뭐 이거 기립 안 되고. 아, 진짜? 어, 약간 하계의 스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열심히 <웃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근데 아,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아니 아, 뭐, 자, 뭐 음. 바라클라바 같은 거 하지는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가 뭐야요뮤직한다 이렇게 이렇게 복면 같은 거쓰하지야지 아, 그렇죠 맞지도 않아 그런 거뭐 거리두고 그건 너무 비협적이다 네. 근데 3월은 좀 쉽겠다 3월? 음. 쌀쌀하게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산트리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숙여사지 못하고 미생원이 장난하겠다 소리를 또못지르기 때문에 한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기때 지금 이제 한달한달좀안 예. 남았죠. 지금 20, 2 0인데 지금 이제 3 주. 2월은또 2월은 짧잖아. 이번 응. 이번 이월좀 짧나? 윤달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3주 응. 남았습니다. 3 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아, 이제 저기 태영이 복귀하면 다시. 아, 태영 다시... 씨가 아직 복귀를 못 했어요. 예. 응. 아끝나나겠네 이제 거의 막파질 거야. 아마 어제 그러면. 어제 제가 이늘 거의 한2 시간이 용통한 거야. 아 그래. 네. 진짜 심심한 거 같다. 뭐래? 잘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톡방에서는 아, 보지만 이제 잘, 네. 잘 지. 잘 지내고 있어. 뭐뭐 하대? <웃음> 그냥 이 뜻. 잘 서로 영구뭘 하겠냐며. 면서 그리고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수 있잖아요. 서, 서로 턱걸이 갖고아 서로 턱걸이 하고. 연습하면서. <웃음> 네, 아 불만 하겠는데. 아이 네, 진짜 우리 앞치 알자고래는 이렇게 브라운 브라 깼으니까 내가 작년에 브라을안깼서 아팠던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브라운을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예, 진짜 오랜만에 봐서. 그리고 우리 아플 거다 액담했잖아요 지금 뭐 맹장에 뭐 코로나에 이미 활활하게 이미 한번 지나가고 응.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뭐 뭐 이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그렇죠 <웃음> 네. 돌파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머 아, 거의, 거의. 저기었는데내좀 잘랐어 이제 조항관좀 자른 거야 조항관 약간 키긴는데요 원래 <웃음> 좀더좀더 길었는데 좀, 더좀 잘랐어 아니, 이제 나 이제 나도 돌파지 면뭐 우리 셋다 돌파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저만 음. 걸렸어요.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갔지만은뭐 그러니까 화장실 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도서 걸렸을 수 있어. 그래. 근데 비행기에서도 없자리였는데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아,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아무튼 스쳐, 스치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슈퍼왕자, 음. 우리는 슈퍼왕아 그러니까. 인스타 인스타를 인스타. 알, 알려달라고? 지민 씨 인스타 하세요 네 <웃음> 아, 근데 인스타 그그호비 진짜, 진짜 잘하더라 아호비는 딱, 호비는, 야, 피드, 호비는 피드, 컨셉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 그 꾸미는 거, 피드를 그, 꾸미는 그죠. 거 그렇죠, 피드 그코레이션구형 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막 이, 하얀색으로 올려서 인스타 이렇게. 들어와서 할수 있는 설정인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사진 올릴 때뭐한 아, 가지 건너뛰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 폴라로이드 아,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거자기가 폴라로이드를 찍는 거잖아 아,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폴라로이드를 올리는 거야 아니 그게 그게 화면 걔가 화면 이 겉에를 크롭을 해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만 음. 근데 아 그런, 그런 기능이 있을 거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 걔가 나오다 훨씬 인자라리라 그러니까 <웃음> 저는 뭐루종일한 주일 인스타를 막. 근데 왔어요. 후회하더라고요. <웃음> 호비 <호흡이> 후회하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찍어야 된다고. 그럼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되지 그 <웃음> 이제 시작해도. 나는 바로와 응. 뭐 하면은 아니 그 좋아요 멋진이라고 이제 저희 사이에서 별명이 안 이제 안 좋아요 아, 아저씨, 내가 뭐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누릉이. 아마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호비가 프로그램을밍을 배워가지고 네.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 올라오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웃음> 코딩을 배웠나? 막 코딩을 <웃음> 배우자마. 윤경권 보면은 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윤경권 아까 재밌어.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이던데. 아, 아, 나좀 힘들어, 솔직히. 세 군데 어, 다세 다, 군데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웃음> 트위터, 응, 음? 위버스 있다 그래, 근데. 아, 저는 만약에 사진이 파... 없어 아, 이제 사진 죠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니까사진안 찍으니까 응사진안 네, 찍지 셀카도 그냥 올리려고 찍는 거저 같은 경는 사실은 약간 거. 구분을 좀할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윗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이제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이제 트위터 쪽에 올릴 거고 위버스랑 나눠서 아, 트위터 쪽그 다음에 아, 이제 좀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이제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털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인스타는 <웃음> 약간 이제 좀 그냥 그냥 개인적인 아저 이런 거살아요 <웃음> 진짜 어려워 <웃음>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잘, 응. 너도 그렇고 나도 그고잘 못하는 거 아유, 감사하고 진이 형딱 웃기게 잘하더만 진이 형은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요 그 형은 뭔가 그 재능이잖아 재능이 확실히 깨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그러니까 저런 저런, 저런 그런 파는 거 말고 네. 또 느낌이 다른데 이런 뭔가 야, 감성이 있어, 있어. 어릴 적생각안네자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편. 네. 왜호들을 먹었을까 내 아래 <웃음>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 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알겠습니까? 음. 네. 아, 네. 어, 그런 말좀 많이 했죠 진짜,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 처음, 처음 들어봤어 아, 우리 아버지 항상 그런 말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 먹으려고 다이어트 할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많이 예, 예전, 예전 어. 어르신들 특 항상 두개 붙고 다니면서 이맞아 뭔가 주섬 주섬 음. 다 익혔어요? 아, 이렇게 <웃음> 많이 했어요 어, 잡아다 와, 봤다, 봤 이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시원해, 그게 약간 약간 잼서 사는 건가? 오. 오. 저희 양념으로 어요 오. 오. 멋있데나 놀랬어. 막했는왜깨달으야사사다사왜 옛날에 스피너 나 오, 이게 오. 이게 좀 물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좀 다른 같아. 약간 좀이렇게 깨먹는 호두인거 같아요 나도 이게 왜왜 왜 됐지 싶더라 강해요 응. 여러분 방탄소면다 강합니다 조심해야돼요 이걸로 깰수 있는데 응? 이걸로 깰수있어아딱밤으로 계속 호두 깨는걸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근데 이건 깨지겠다 이거는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치는, 이건 되고 진짜 딱딱한 것들 딱단한 딱단한 있잖아 근데 치면은 깨지는데 그, 손이야 너봐 근데 그거는 그딴따한거 약간 요거랑 색이 좀 닿았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색이 좀 색이 거거는데 이건 내가 봤을때 수입인거 같아 크게 기도좀생좀색깨봐좀 줘봐 봐 어, 여러분 수입인 것 같아 이거. 좀 제작자. 봐 원산 미국이야.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진짜 단단해. 너 한국도 우리 진짜 단단한 거아야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이 그그 그 석조가 이렇게, 어 이렇게 단단한 거. 석탑 막 우리 막 보면 얼추 음... 그 석탑 같은 거 진짜. 화강암. 우리나라 화강암. 깨는데 그 대단한 거래 거기. 한국도 오리지 단단해가지고. 한국도. 그러니까 우리 호두도 단단하다. 저도 얼마 전에 경주가. 전인도 단단하잖아요. 형도 단단하지? 마음도 단단하고 나의, 나의 두개골이 단단하겠네 형, <웃음> <웃음> 어,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아, 근데 진짜 이제 이제 좀줄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아, 아 서킷 다르지. 시작해야 돼 어, 나너 했다가 너너 EMOM인가 그거 했다가 너 토할 뻔했다며 EMOM이 뭐지? 네, 그, 뭐 그, 뭔지 모르겠는데 나랑 그 하, 내가 하는 아, 그, 그거 진짜? 말을 했다가 아니, 그거를 웨이트를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 그게 진짜 살이 잘빠지더라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살짝 하고 이렇게. 와 너무 힘들어.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아 저도요. 아 연습하면 좀 빠질 거예요. 이 연습하고 그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음, 이렇게 해도 해야 할것 같아요. 좀, 네. 좀 어, 뛰고 뭐, 해야지. 몸좀 만들어야지. 반성 좀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저 먹고 다 먹고 운동도 응. 운동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지금 몇 회냐? 저희 지금 이제 76 정도 7 6 어, 너8요 80, 80이라는 소문 들었어 <웃음> 아니요 무슨 8, 80은 제 인생에서 한번본적 없고 76 형이 형몇 회로예요? 나? 네. 나 아까 나오야할때 63? 어, 63? 60까지 빼야 되겠네 지금 6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영이 61kg래요 응. 근데 키가 아, 저랑 거의 한 2cm 차이 나나? 1 5 c m 차 진짜. 진짜, 잘, 진짜, 잘. 잘. 진짜 아, 그 형이랑 그 똑그형 응. 정도가... 운동 좀 해야돼 그형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응.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kg예요 아니, 근데 세상 근데 진짜 불공평하다니까체지방 진짜 어 그러니까, 뭐 밥을 안 먹잖아 이게 뼈도 잘생긴 먹고... 게 이게 타고나야 돼컴퓨터 네. 네. 게임 안도 밥을 안 먹는다 요새 쨍 <웃음> 그렇게 많이 나나. 모르겠어 데그 아니 자기가 끓었다잖아. 밥 먹는 거 게임 안 아니, 게임만, 게임만 더밥 먹는다. 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 아, 난 게임은 잘안 먹기 <웃음> 전에 라면 먹고 왔는 <웃음> 무슨 아이 못하네. 무슨 맛있는 라면 먹겠죠? 마실 <웃음> 네. 나 나도 맛있는 라면 먹겠죠? 나, 나 우리 한국에서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응. 저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응. 한국에서 한국에 있으면 저는 컵라면 은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그래야지 예, 무조건 끓여야지. 그러니까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 밤이 아니야. 이거 크잖아올라한거밤 <웃음> 아저씨가 아이하잖아 근데, 근데 한 옆에 이제 한저기한 70살. <웃음> 그에게 옛날에 조선 땅에 는 이게 크다라게 한국 밤 좋아. 이거 이런는 오두. 난난다 먹었다. 약약 좀. 너도 예. 아까 지금 이걸 뭐라고 방금 하더라? 니까이확 그냥.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그런 거아니긴버즈 버즐 2대 들어간다. <웃음> 이거 그거다 아니강냉이그 튀김. 아,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이거 이름 부스러 만나게 해 줍소서. 그거 맛있는 거다. 어. 부스러밍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들 피부에 부스러밍데. 올라온다고 저렇게. 내가 음. 네, 별로 음. 유익하지는 않은 비례에 돈거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이 한국에는 이런 그냥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월대보름 인사도 한번 드리고 음. 정월대보름이니까 음. 올해는 이제 같이 불황을 싹브레이킹한설설 그러니까 이후에 어. 맞는 저희 지금 V 엄청 오랜만에요, 음 맞아. 그죠? 맞아요 맞아 요잘 쳤지 인사 좀 늘고 아, 이제 서로 이제 좀 적응해서 아, 이제 V 업도 좀 자주 하고 이제 무게 뭐, 이제 무게 어, 해야죠 쳤잖아 예 네, 네,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여러분? J 제 J 업에 이제 V 앱으로 시작해가지고 음 맞아 조금 짧 밀어보려고 하고 제휴 제휴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휴이라는 제이홉. 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어서 너더 어색한 거 같다 약간 한번 밀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냥 형아 이분들은 이렇게 얼굴 볼수 있어서 너무 좋대 음. 그러니까요 자주 자주 좀 보여드릴 걸 저희가 나빴습니다 안보이거 보이세요 살짝 가지고 이건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 음. 요 아니야 우리 좀 많이 부어있기도 해 사실... 아니, 살 많이 쪘지 뱉습니다 사실, 사실 예.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도 아, 하고 또,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딱,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그래가지고... 싹 해서 싹 해서 싹 3주만 해 형님 잘하지? 사실 3주만 충분해 3주만 해 5kg도 빼지 어, 어, 지민, 지민 너무 좋아 좋죠 지민 진짜 좋은 거 같아 많이 좋죠 괜찮죠? 어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지 준수하지 괜찮지, 좋지 자 정말 외국어 너무 알아서 아,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좀읽어주세요이 메리 미가 굉장히 많네요 지하 건들면 안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려는데요 <웃음> 또 아미가를 못니까 어, 뭔가 못생이니까. 약간 몽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인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아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6학년 올라가 6학년?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어요 초 그때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약간 <목소리> 뭔가 <목소리> 6층이서 어, 고학년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저만 한번 해주시죠 형님 13살이에요 10 어, 10년 6학년 때 나... 6학년이면 제 3세 때 끝일 것 같은데 거의 6학년이면 몇 년생이에요? 13살이니까 진짜. 13살이니까 10년, 빼기 16해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2010년...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은생하러 응. 왔을 때입니다 10, 10, 10, 10, 10. 화이팅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집업 제일 한데. 제일 뭐뭐 응. 뭐 중학교 가기 좋지니까 뭐아 떨리겠다 떨리지 이제 근데 학교를 요즘 잘못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됐어 됐는데.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아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응.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이교시 듣고 좋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웃음> 수능이 여 중요하다. 쓰는 <웃음> 중요하지. 어. 길을 뚫겨나. 길도 중요하지. 근데 <웃음> <중요하지. 수능> <웃음> <왜> 길을 중요해. <중요하지? 웃음> 원래 윤기 형 그런 거잘 하잖아. 응.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각 나라로 와달라는 거예요. 세이 해로우 인더 에이시아. 자. 아, 근데 진짜 좀 아, 투어 하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응. 투어하고 싶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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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 해야죠 네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사실 재작년부터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웃음> 올해는 꼭이루지진 일에 서 작년에는 또 지민 오빠 아따만 동동이 같다는데요 음, 약간 어, 옷도 약간 아, 거. 그런 비슷한 거그런거 비슷한 거낯로돼가지고 동동이 표정 이잖아요 눈이 <웃음> 네. 따만하잖아요 봉동이도봉동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봉동형자 동동...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네. 아프시 말고 진짜 봉둥도 많이 하고 좀뭐좀 네. 어, 저기 전세계방 방만 먹고 좀가으겠네요 네.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어요 그 운동해야지 충분해요 운동해야지 그렇지 근데, 근데 오늘도 어떻게 더 예뻐지라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네, 가끔 전시를 가면 이제 당신을 그린 이제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아 그래? 네. 저, 저를요? 아 네, 이제 그니까 뭐 젊은 화가 음. 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뭐 블랙 스완 같은 거하는 약간 이렇게 음. 화이트 팍팍싹 이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의 음. 네.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 좋아하고 계시다면 뭐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더더 좋은 몸 만들어서 와야죠 운동해야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운동 전도사. 네.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그저 그, 전담을 해주신 분이 네. 그 태영이랑 그 아, 밀접이 돼가지고 <웃음> 걸리지는 해은 듯. 아 리얼? 네. 아 지금 격리하고 계시고. 아 격리하고 격리 끝났지? 아 이제 뭐, 아, 끝났어요? 이제 왜냐면 그 그. 접점법 촉장은 격리니까 줄자. 이제 어 이제 아마 뭐 맞고 뭐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삼차까지 끝났으면. 근 이미 먹었는데 거의 끝난 시점이긴 하지. 근데 좀못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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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았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네. 하잖 계속 매일매일 매일, 매일, 매일 고 있어요 박정희, 사초 사자, 사초 아, 사고 싶다 사실 5만명 네.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5만명 하고 한국에서는 적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제... 저 아무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그냥 한게 아니야. 오 노보스!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그 그 다른 보보계시죠? 그,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막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많아요 사실 저희 저희뿐만이 네.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분들 네. 공연하시는 거, 맞지, 뭐, 맞지. 예 저희에서 뭐뮤스트 선배님들하고 막 공연하시면 막 이렇게 수칙 지키셔서 막 박수로 만 하시고 그왜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쳐. 다 같이 소리 지르지좀고 박수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Make some hands. <웃음> 준비하세요. <웃음> 아무튼 우리 좀 열심히 준비한 번 해봅시다. 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꺾이지 않고, 않고 몇분이 계시든 간에 또이 라이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항상 다5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뭐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더 자주 오고 예 네. 네. 그래요 이제 이제, 이제 다셨으니까 뭐. 그시기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네. 저도 오늘 운동할겁니다 네자 이제 뭐 올해 덕당한 마디을 하시고 이제, 이제 정월내보를뭐늘정월내를이니까덕담한디씩 음. 하고 뭐뭐 서로 그냥 이렇게 어. 저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민이는 <웃음> 알이렇게 열심히 하고 앞답로 앞으로 앞으로 앞 형님 얘뭐 아, 예, 앞으로 아팠으니까으리 앞으로 앞으로 앞로앞팠으로까 우리 셋으 우리 네, 지금 이로 우리는 슈퍼 로 앞으로 다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 우리 진짜 건강하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네 건강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모든 저...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받아들수 있고. 오늘 양화 되게 한번 들어야겠어요. <웃음>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짜 오랫동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하라는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해 그렇게 기원하면서 해봅 아미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네. 자 그럼 우리 볼게요. 딱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저는 대고름이니까 우 이제 부럼 깨물자 어, 원래 부럼 깨물자 안고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기면 그런 거예요 브로브 깨불자 앙 아, 아, 이런 거라 괜찮은데요? 요 내가 알기로 브로브 깨불자 뭐라 우리 지역에서는 그랬었어 나 이거 하나씩 들고 나는 아, 그 지민 씨 그래도 뭐 아니 아니 그거를 그걸, 네. 그걸 먹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먹을 때 그러니까요 네 깨줄 테니까 브로자앙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브로브 깨물자앙 깨물자.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일단 이게 달달한 게 좋아서 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해 한번 하트 싹한번 해주시면 그래. 어떨까요? 그쵸? 나는 프로그램을 나는 깨해 테니, 어, 테니 어, 너리 어, 아, 그래,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거 뭐야 우리 뭐야 호두 뭐야 호두 뭐야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야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야 이거 우리 우리 우 준비됐어요 우리 자, 그럼 깨물자. 하나, 둘, 셋, 브로 깨물자. 안 야, 생각해보니까 물론 음, 나 잠깐만 이거 어게가냐 <웃음> <가야 돼>? 어? <웃음> 저희가 한번 <웃음> 가보겠습니다. 그럼 깨번 자. 아 아니. 제가 그쪽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아니다. 먼저 너무 가깝나? 아니, 아니.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네안 <웃음> 그래도 하얀데 하얀니까